그리 스트라이커가 이거 같이 맞아주면서 1대1로 배틀마스터를 담당할 수 있는 것도 큰데요? 그렇게요 자, 저희 국 깔아줬어요. 특스트라이커는한번 피했습니다만 히트가 여기서 체력을 또 보충합니다. 콕 선수는 먼지서 계속 지켜보죠. 그리고 두 병지! 아 네, 지금 목폭주 뭐 상태이다 보니까. 진천이가. 아 이게 스커 는 맛이다. 약간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죠? 네, 이게 그러니까 배틀마스터 같 경우에는 뭐 피해 감소 스킬이 있습니다만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스트라이크는뭐 피면 스킬도 있고 딜도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완벽히 보여줬습니다. 자보라이기는데아네호 네. 메론이 이번에도 빠르게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어, 또 물렸어요. 또 물렸어요. 어 럭키 선수 위험한데요? 럭키, 아 럭키 혹시나 살수 있나 했는데 마스크 휘가아 이거 리포 완전 꼬였어요 지금. 마리린으로 기절시키고 파우으로 잡고 이런 어... 기회를 계속 넣을 수가 있고요. 선물진기 그 위에서 어! 어! 야! 야 진짜 쉬운데요? 아, 네. <웃음> 쉬웠어요. 네. 아니 네. 결국에는 쉬네. 지금 굴박 불바... 물게울 선수가 떠무는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포지션 옆에서 지키고 있던 각동기 정말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바드는 살기만 하면 이러면 되는 거같든요 어? 근데, 자, 근데 그걸 물러죠 혼자 드리블. 네. 자, 이거는 체력 상황은 일단 서로 서로가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죠. 심지 한번 물렸었습니다만. 하오로 마린이 찾고. 잘 물면. 어. 근데 기절 이후에 다 떨어가지. 떨어가나요? 이거 대풍 문화요? 대풍 자, 차고 뛰기. 자, 자 워로드 기상권. 빠르다, 아, 워로드 돌리다, 워로드. 골든 캡. 워로드는 무시하고 나머지 선수들을 제거한다는 식으로 지금 플랜을 짜고 있거든요. 한번 나온. 보통 이제 이런 타이밍에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박시국이 네. 빠진 타이밍에. 킹스 쪽으로 스트라이커. 자, 태풍 선수가 뭐 계속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 아, 이거 둘 잡혔어요. 어 잡혔어요? 예. 거 어. 심내도 심내도. 심내도 버죠 심내도 버텨줘. 예. 예. 입장에서심내 어, 소드 스톱을 결국 스페이스로 이토또가토 선수가 한번 피했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 스킬이 없었죠. 네. 순간적인 뇌호격의 움직임. 자 태풍 선수도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시절, 시절, 계속 지금. 의외로 또 핵싱복으로 도망다니면 바를 뚜껑 깎아내기가 어렵거든요 나선을 추적자 위쪽 그리고 스파이럴 플레이브렸어요 럭키 선수가 최대한 이 포지션 잘 돌려주고는 있는데 어, 자 뛰어 들어가죠! 럭키! 럭키! 럭키! 대신! 자 근데 이게 체력성이 럭키 선수가 너무 많 좋아요! 체력이! 이건 그래도 태풍 선수가 체력이 깎인 부분은 나름 오제긴데 시간이 아직, 아직 기회 있어요. 아 네. 기회 있는 마지막 찬스예요. 일단 면 어. 선수를 잡기에는 이동기가 좀 많거든요. 키키를 어. 보는게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 한번 쪽에 와! 이름 배마까지 같이 가죠 네 이거 이 타이밍에 지금 체력 빠지는게 제일 안좋은거거든요 그래서 체력 선수가 기상기까지 써가면서 자 태풍 뛰어들어왔고 그래도 컷! 진짜 컷! 그리고 보석크 퓨리! 와 이번에 AG커브 압도적으로 초반부터 몰아붙이는데요네자 네. 30초 아래 20초 아 이제 광호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자, 시간이 진짜, 진짜 없어요 근데 나머지, 나머지 체력만 버티면 15초 이거 1세트랑 비슷한 그림인데 아 대로 집에 갈수 없다